<웃음> 여러분. 인생 쓰죠? <웃음> 달달함은 짧고, 어. 쓴 거는 길고, 어. 이게요, 뭐, 닮은 삼키고, 쓴건 뱉는다고 하지만, 이내 인생에 있어서 쓴맛이 오면은요, 뱉을 수가 없어.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내가 먹은 쓴맛이 아니야. 음. 어쩌다 보니까 먹게 됐는데, 이게 뱉어지질 않네? 암튼, 뱉고 나도 입안에 쓴맛 가득하죠? 그래서 제가 오늘 주, 어, 그 준비한 그 주제는 앞으로 내게 있을 달달한 일 쓴맛은 카라 네 달달한 일이 뭐가 있을까요 카드를 골라놨습니다 카드 고르실 시간 드릴게요 네 카드 잘 고르셨나요? 부디 진짜 달달달달 완전 달달한 게 들어있길 바랄게요. 네 그렇다면 저는 1번 카드서부터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1번 카드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앞으로 내게 있을 달달한 일 달달한 일이 뭐가 있을까요? 오, 여기는 달달한 일이 겁나 빨리 올것 같아. 그게 뭔가요 라고 하면은 음 여러분 저기 막 우울한 날들의 연속일 수도 있고 음, 사는게 불안할 수도 있고 전 아닌데요 라고 한다면은 아니면 뭐 연인하고 사이가 둘다 뭐 대면 대면 할 수도 있고 근데 <웃음> 누가 더 답답해 여기는 여기는 그 만약에 이게 연인이다 라고 하면 남자가 더 답답할 것 같아. 왜 그러냐 라고 하면은 여자가 갑인 것 같은데 <웃음> 여자가 갑이다. 왜요? 라고 한다면 아쉬울게 별로 없어요. 음. 어뭐 어, 다야 그렇겠습니까? 카드상에서는 여자가 조금 더 여성분이 모든 면에서 조금 우월한 게 아닌가. 뭐 한국말은 그렇잖아요. 조금이면은 음. 아좀 됐습니다 면꽤된 거죠? <웃음> 그런 거 같아. 레벨 차이가 지겠다라는 거야. 어. 그래서 뭐 혹시 뭐 냉전 중이신 분 있어요? 음. 화해할 수도 있겠다. 만약에 다툼이 있다면은 다툼이 있었다면 이제는 어그냉냉한 어, 집안에 가만히 있었던 막 펭귄이 뛰어다녀 어, 황제 그것도 황제펭귄 어, 한대 쳐도 죽지도 않아 그런 <웃음> 이제 화해를 하고 좋은 시절로 돌아갈 수 있겠다라고 봐요. 솔직히 둘이 있는데 이게 냉랭하면 좀 그렇잖아. 선생님 저는요 그것보다도요. 음. 근전적인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응. 어차피 우리는 서로에게 믿음이 있어요. 그러시는 분도 있을 거고 어디 한번 보아 보아요. 응. 자 여기는요. 응. 저기만 앞으로 너무 그렇게 이제 힘든 일은 한 텀이 바이오리듬 있잖아요. 이게 바이오리듬 물결처럼 가잖아. 지금 제바닥에 있는 게 아닌가. 앞으로는 올라갈 일만 남았다라고 봐요. 음. 그것이 어, 그것이 금전적이든 아니면 인연적이든 아니면은 내 연인하고 어, 안 좋은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다잘될 거예요. 선생님 너무 음. 좋게 말씀해 주시는 거 아닌가요?라고 말한다면은요, 이게 그 인생이 있어서 마냥 나쁘지 않아. 근데 사람이 그런 거 있어. 내가 정말 행복할 때는 그게 행복하다는 걸 갖다가 언제 알아요? 내가 쓴 맛을 느꼈을 때, 아, 그것이 행복했구나. 행복했을 때는 아, 남들 보면서, 아, 이게 어, 나는 왜 저렇게 못 되지? 남을 부러워한다는 거야. 내가 행복하 지금 행복한 시점 인지도 모르고 여기는 요 또다시 행복한 시점으로 돌아오겠다 라는 거예요 만약에 헤어지신 분들 있어요? 어, 헤어지신 분 있다면 다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해서 행복한 일이 남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 뽑을 카드에서는 무엇이 행복한 일인지 한번 보아 보아요 음. 여기는요, 지금요, 행복한 일을 갖다가 앞에 두고 사람이 그거 있어요. 이, 운이 바뀌려고 하면요, 불안하고 답답해요. 어, 불안하고 답답하고, 그 아주 깜깜한 어둠이 이게 달도 참은 기울고 아침이 올 때가 가장 어둡다라고 하잖아요. 그 아침이 올때 가장 어두운 부분을 갖다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이게 이, 진짜 영원히 안 지나갈 것 같은데 한번 지나가기 시작하면 진짜 아주 쏜살같이 지나가 버리고 밝음이 찾아오겠다라고 카드에서는 알려 줘요. 그렇고 여러분들이 기량 같은 거뭐 그게 사회적 적인 것일 수도 있고 인연적인 것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재주를 갖다가 마음껏 어, 펼치고 뽐낼 날이 도래한다 라고 알려주고 그러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걱정해서 되는 일이 어, 있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들은요 지금 굉장히 그 뭐랄까 어떤 거에 있냐면 은자 어. 자기 침체? 어, 자기 침체? 아니면, 우울증? 약간 그런 거에 빠지신 분이 꽤 많은 것 같아, 1번 카드는. 근데, 그러지 말아라. 왜 그러지 말아라? 내가 카드에서는요, 이제 거기서 나올 때가 됐다. 거기서 나올 때가 됐고, 이제는, 음, 너의, 그치. 좋은 날을 갔다가 걸어야 될 때가 오겠다, 라는 거죠. 이제 그 안에서 나와야 될 때가, 어, 곧 있겠다, 라는 거예요. 근데 나와야 되는데, 나와야 되는 곳이 어떤 곳이다? 어, 좋은 곳이다. 어, 좋은 곳이다, 라고 알려줘요. 그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솔직히 1번 카드는요, 음. 굉장히 빠르게 안좋은것들이 다 지나가고 만약에 이녀 저는요 제외도 싫구요 어, 정말 너무너무 깊은 그 물속에 갇혀있는것 같아요. 어, 그 물속에 갇히면 어떻게 자기가 땅을 차고 나오면 나올 수 있는데 이 물은 딱딱한 게 아니잖아요. 어숨 막혀 죽겠어요. 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럴 필요 없다. 왜 그러냐 라고 한다면 은 여러분들은 거기서 곧 나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만약에 연인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은 좋은 연인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연인이여라면 믿을 수 있는 연인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나한테 힘이 돼주고 나한테 어 어떠한 그 대화, 일단은 대화가 돼. 대화가 되다 보니까, 어, 이 대, 이 대화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하냐라고 한다면, 대화를 통해서 그 사람하고 내가, 어 어떠한 그 소울의 그 안식처를 찾는다 그래야 되나 어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으니까 음, 너무 어, 힘들다 힘들다 하지 말고 이제는 나오라 라고 하고 그때가 무르익었다라고 카드에서는 알려줘요 음 새로운 어, 저기 뭐야 그 저기만 새로운 사랑을 할 수도 있는 어, 새로운 시기도 나아갈 수 있는 때가 이르렀는데도 불구하고 아 이걸 어떡하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망설일 필요가 없다. 왜 그러냐면 더 이상 나빠질 게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음, 여러분들이 뭐 저기 뭐 그, 금전적인 어려움이 있었다. 어, 내가, 나 소, 솔직히요. 금전적으로 어려워서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은데,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라고 한다면은, 그것도 곧 나아질 것이고, 인연이 꽉 막혔어요. 제가 다, 너무 답답해요. 우리 서로 연락을 안 해요. 라고 한다면은, 그것도 다시 시작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안 좋은 것이 다, 어, 그냥 그, 우리 그, 드라마에서 보면은 주인공이 어떤 데딱 갇히는데 갇혀서 막 죽어가는데 그 유리의 금이 띠띠띠띠띠띠쫙 가다니 주인공이 쫙 깨어나는 거 있잖아요. 어 그런 것처럼 너의 인생은 앞으로 어, 지금 음, 땅을 차고서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될 것이고 다시 행복해질 것이다. 그러니까 너무 그 나를 갖다가 음, 그그 그거 뭐죠? 우울 그거 뭐지? 그거 어디 갇혀있는 거 있잖아요. 어, 그걸 갑자기 그걸 갖다가 저기 뭐야.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웃음> 이게 카드를 계속 뽑으면서 리딩하는 거라 어, 순간 이렇게 단어가 생각이 안날 때가 있어. 침체, 어, 침체의 눕혀서 어, 벗어날 때가 됐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요. 원래 타고난 에너지가요. 조금 유하고 부드러운 사람이다. 그러고 여러분들이 그 타고난 팔자는요, 좋은 팔자다라는 거예요. 순간 그냥 어려움이 닥친 거지. 여러분들은 그 여러분들이 그래도 이렇게 살면서 그래도 지위가 많이 올라가요. 그래서 내가 내 지위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선생님 저는요 아무 것도 없는데요라고 한다면 배우자를 잘 만나서 지위를 올라갈 수 있고, 아니면 내가 내 능력으로도 올라갈 수 있고 지금은 힘들지만은 나중에는 어 편안해지겠다. 몸과 마음이 다 편안해지겠다. 그렇하고 만약에 연애를 시작한다면은 을의 연애가 아닌 갑의 연애도 시작할 수 있다라고 봐. 근데 이게 내가 진짜 막 갑질하는 연애냐고 라 본다면은 상대방이 내가 갑질해도 그냥 좋다라고 해. <웃음> 이게 그런 거예요. 갑질도 받아주는 상대가 있어야 갑질을 할수 있는 거거든요. 아니 그렇습니까? 아 누울 자리도 없는데 어떻게 다리를 벗고 산답니까? 아니 그렇습니까? 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힘들지만 두루두루, 두루두루 힘들어요. 힘들고 그렇지만 곧 이런 것들은 지나가겠다. 안 좋은 것들은 다 지나가고 좋은 일만 펼쳐지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라는 걸. 그럼 지금 내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일단은 이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야 된다. 잠못 자고 계신 분들 있죠? 음, 생각이 많으신 분들 있죠? 이게 다 지나갈 거예요. 언제쯤 지나갈까요? 라고 한다면 진사 5한 어, 두세 달 어, 서서히 어, 어둠이 거치기 시작하고 꼬인 게 풀리기 시작하고 어, 어 이게 안 좋은 일이 있을 땐요.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안 좋은 일들이 다 밀려오거든요. 어다 밀려오는데 그런 것들이 진짜 나한테 부당하게 왔던 부당한 것들, 부당한 대접을 받았다든가 아니면 부당하게 구설에 올랐다든가 아니면 나는 안 그랬는데 상대방의 어떠한 어, 무슨 그 있잖아요. 상상 상상 속에서 나를 매도하는 거? 어,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걸 갖다가 그, 그 알기 쉬운 말로 뭐라 그러지? 어, 근거 없는 걸로 중상무력됐거나 아니면 연인관계에서도 마찬가지 야 사소한 것들이 시비가 돼서 갑자기 싸우고 토라지신 분들 그런 분들도 다잘 해결되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누군가에게 속았다. 어, 누군가에게 속아서 음, 내가 어,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선생님, 사기당했어요. 어, 그 사람이 사기꾼이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그 사람이 혹시 나 아닌 다른 사람이 생긴 건가요? 만약 연인이라면 그럴 수 있어요. 음, 그런 것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기, 막, 좀 좋게 좋게 해결이, 되는 게 아닌가 어. 만약에 삼각관계로 인해서 싸우신 분이 있다면 그것도 음, 해결이 나는 게 아닌가 싶어 어떤 쪽으로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행복한 쪽으로 어. 지금은 진행 중이신 분들이 되게 많지만 그 진행 중인 것들이 조만간에 하나 둘씩 풀려나가겠다라고 카드에서는 알려주고 그것이 풀려나감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심적으로 어, 환경적 편안함을 얻겠다라고 카드에서는 알려주고요. 그것은 여러분한테 좋은 쪽으로 어, 순리적으로 어, 일이 풀어 나가지는 게 아닌가. 그러나 시간은 조금 걸려요. 시간은 걸리고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요, 일이 어, 일이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잖아. 어, 예를 들어서 그 일이 석달 걸려서 생긴 일이야. 그러면은 해결되는 건냐석 달이 더 걸려요. 어, 복그 복구하는 게 훨씬 더더 더 걸려 복구하는데 시간은 걸리지만 그 저기 뭐야. 그 좋은 방향으로 해결이 되겠다 좋은 방향으로 해결이 되는 그 기간이 조금 길어질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내 자신을 갖다가 차라리 이 기회에 나를 갖다가 갈고 닦는 무슨 자격증을 딴다던가 어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어 나를 발전시키는 일을 갖다가 한다면 괜히 이렇게 의기소침하고 기분, 아 기분 아우 뭐, 아유, 진짜, 의욕을 잃었어요. 의욕상실이에요. 하시는 분들, 너무 앉아서 먹으면 살쪄요. 어, 여기 카드에서는 그렇게 나와. 저기, 막 만약에 너무 앉아서 먹어서, 저기, 뭐 리듬이 망가지신 분들은 움직이면서 어떠한 리듬, 그 리듬을 갖다가 되찾을 노력을 해야 된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가리다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음, 그리고 여러분들은 재물복이 있, 있어.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재복이 있다는 카드가 두 장이나 염커퍼 나왔어요. 음, 금전적으로도 이 시기가 지나면 다시 안정, 안정적인 궤도로 올라가고 만약에 과거의 연인으로 인해서 돈을 갖다가 너무 많이 지출하신 분이 있다면 그것도 점진적으로 다 채워지지 않겠는가. 어디서 채워지 다 채워지겠다. 그리고 만약에 사기가 당하신 분들은요. 풀리긴 풀려요. 어, 만약에 관제가 계던 분들은 풀리긴 풀려 그렇지만 시간은 걸린다. 왜 관제라는 것은 합의를 봐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것들이 하나하나 밝혀져야 되는데 아직은 그게 밝혀지는 단계이고 또 합의를 그 합의를 보는 데서 좀 시간이 걸릴 수는 있어. 합의가 벌 시간이 걸릴 수는 있지만 결국은 제대로 다 되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 카드, 가정이면 카드를 갖다가 딱세 장만 더 뽑아 봅시다. 어디 어디 봅시다. 카드를 세 장만 더 뽑아 볼게요. 기다리다라고 나요. 기다리다. 편안, 편안하게 기다려라. 근데 편안하게 기다리기다라서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꾸준히 노력하면서, 어, 그 진인사 대천명이란 말 아시죠? 어, 사람이 자기 할 일, 할 바를 다하고 하늘에 답을 기다려라. 그러면은, 음, 저기, 뭐야, 그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겠다. 어, 저기, 뭐야, 기다리는 동안에도 여러분들을 갖다가 힘들게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겠지만, 음, 이 또한, 지나가리라. 몇 장만 더 뽑을게요. 음, 왜, 왜 그러냐면 카드가 안 끝나서. 딱세 장만 더 뽑으려고 그랬었는데, 안 끝났어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상황이 나와버렸어. 어. 여러분들이 조만간에 어, 털고 일어나겠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먹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마음을 먹을 일이 생기지 않게 어떤 계기가 주어지지 않겠는가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은 이게 내안의 갈등 같은 거거든. 내 마음을 갖다 추스려서 어, 새롭게 어,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준비를 하지 않겠는가 라는 거예요. 일은 살짝 길어질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의기소침할 필요도 없다. 왜 그러냐 라고 하면 인생은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어, 여러분들이 행복한다. 결국은 다시 이렇게 나왔어요. 과거에 행복했던 어, 시절로 다시 돌아간다 라고 카드에서 알려주고 있으니까 이것이 여러분의 바람일 수도 있고 이 바람은 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거죠 네 여러분 1번 카드 도움이 되셨나요 음, 제가 다 긍정적으로만 얘기했어요 왜 그러냐 라고 한다면 말은 시가 되거든요 어, 좋은 거는 씨가 돼야지. 그리고 시간은 걸리지만 된다. 긍정 시간은 걸려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풀려 나가겠다. 단 조건이 있어요. 내가 노력을 한다면 어 내가 노력하는 쪽으로 어 흘러는 간다라고 카드에서 날려 주니까 여러분 어떻게 기죽지 말고 어떻게 어, 긍정적으로, 아니다 하지 말고, 어, 안 된다 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나가보아요, 우리. 네, 1번 카드를 시청해주신 분,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저 내일 이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1, 야, 1번이래. <웃음> 2번 카드를 뽑으신 분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앞으로 내게 있을 달달한 일 여기는 달달한 일이 있을 것 같네요 어, 달달한 일이 그 사탕 바구니처럼 있을 것 같아요 <웃음> 그게 무슨 뜻이냐 라고 하면 일상의 작고 소소한 일로 왜 그러냐 라고 한다면 은 연인 있어요 혹시 어, 연인이 있다면 음 어안 좋은 것들은 가고 안정적으로 행복한 시간을 보내겠다. 내 연인이 요 어, 나한테 달달한 것들을 갖다가 해주는 게 아닌가? 어, 뭐, 대단한 건 아니어도,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을 데리고 교회로 나간다든지, 어, 그래서 뭐, 교회에서 고기를 구워서 먹는다든지, 하여간, 여러분들을 위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발벗고 나서주는 사람이 생기는 게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적극적으로 좋은 사람 생겼다고 이큰 타로 안 보면 안 돼. <웃음> 재미로나도 봐야 돼. 나안 그러면 막다 재회리직만 할 거야. 협박인가요? 아, 네. 그렇죠. <웃음> 저기 막 이거 리딩해면 이게 리딩하면 커피컵 벌어요. 커피컵은 벌어, 벌어야지. 목 아픈데. <웃음> 아니 그렇습니까. 아무튼 일번카드 너무 좋은데. 어, 내가 기분이 좋다. 내가 기분이 좋다. 이게 그냥 주변 사람들하고 모여서도 어, 즐겁고 어, 내 남자하고 만나서도 즐겁고 선생님 남자가 없는데요 라고 한다면 생길 수 있으니까 기다려봐요. 어, 어. 참 저기 마마초맨 어 마초맨이 나올 수 있어요 마초맨이 나와가지고 여러분하고 음 여러분은 그냥 여왕처럼 앉아만 있으면 돼어 그게 무슨 뜻이야 어, 각질만 하면 돼어왜어내 남자가 다 알아서 그냥 다 해줄 수 있다라는 거야 어 즐거운 나날을 보낼 수 있다 달달하다라고 봐요 그리고 그 여러분 안에 있는 어떤 불안한 마음들 있잖아요 어, 불안한 마음들을 이 사람이 싹 걷어내 주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래서 재밌는 달달한 연애 기간을 맞을 수 있고 여러분도 이렇게 그 사람이 하는 걸 보니까 처음에는 여러분들 그래 네가 어디까지 하나 보자 뭐 그런 거 왜냐하면 믿지 못하거든 어. 어떻게 사람을 갖다가 얼마나 봤다고 믿어 믿지 못하기 때문에 니가 그래 얼마나 하나 보자 라고 그럴 수 있어 그렇지만 나중에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어 부창부수다 어아저 신나서 둘이 그냥 방방 뛰고 놀겠다라는 거예요 이 그런 게 있어 사, 아 카, 카메라를 쳤다 어 사는 게 힘들잖아 어, 사는 게 힘들고 그런데 어, 시간을 갖다 쪼개서 내가지고 둘이 진짜 많이 다닐 수 있, 있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여기는 음, 가까운 데로 여행도 다니고 그렇다고 틈틈이 여러분 비유도 맞춰주고 재밌는데도 다니고 근데 서로 일을 해야 이 사람이 일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어, 일하면서 저기 하기 때문에 그 저기 막일 끝나고 만나는 시간이 꿀 같지 않겠는가. 라는 거예요. 음, 꿀 같다. 그렇게 하고, 저기, 뭐, 야 주의해야 될건 있어. 어, 뭐, 뭘 주의해야 되냐면은, 그, 사람을 취 저기, 뭐, 믿지 못하겠거든. 취하지 말고, 취했으면 의심하지 마라. 라는 게 있어. 선생님, 그러다가, 어, 쟤, 그러다가 당했어요. 라고 한다면은, 그러다가, 당하는 거는 그거는 어쩔 수 없지. 사람이 마음이 변할 수도 있지. 근데 처음부터 시작하는 단계에서 자꾸 의심을 하다 보면은요. 그게 말이 씨가 돼. 음, 말이 씨가 되고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누굴 갖다 그렇게 신뢰를갖다가못하는 수도 있다라는 거야. 어, 저건 전부... 그 마음을 이해해요. 나도 그렇거든. 어. 이게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사람을 갖다가 100% 믿기가 힘들어져.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은 자기 방어기질이 탁 어, 나오거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사람에 대해서 진정 날 사랑하실 사람인가요? 그거 있잖아. 지금 나의 곁에 있는 사람은 누구? 딱 그거야. 어, 진정 니가 나를 사랑할 사람이냐, 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갖다가 저울질할 수도 있어요. 어, 조금 더 두고 보자. 시, 신나게, 이, 신나게 놀아놓고, 아, 노는 거야. 분위기 따라서 놀지만, 어. 그렇다고 해서 그냥, 복, 앞 제, 신나게 노는데, <웃음> 거기서 인상 찍으리고 있을 수는 없잖아. 그렇지만 여러분 마음에는 이 사람이 정말 나를 행복하게 해줄 사람인지 아닌지, 그걸 갖다가 진짜 가,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몰라서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을 갖다가 저울질할 수도 있어요. 음, 근데 여러분 연애 안 하고 살거 아니잖아. 음. 나는 항상 그래. 어, 돈만 잃지 마라. 음, 왜 그러냐라고 하면 돈 잃으면 뚜껑 열려. 음. 솔직히 그돈 있으면 내 부모, 내 가족, 내 부모, 내 자식한테 해주고 싶지. 진짜 피, 피도 저것도 안안 안, 안 섞인 사람 때문에 얼마를 사겼다고 아니 그렇습니까? <웃음> <웃음> 내가 너무, 저인가 어, 암튼,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 신중한 거는 좋다. 어, 신중한 거는 좋지만, 어, 저기, 막, 사, 그, 만약에 이 사람하고 사귀기로 했다면, 어, 믿어라, 라는 거예요. 중간에 살짝 그러고 때문에 잡음은 있을 수 있어. 잡음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면 안 좋은 건가요? 라고 하면 잡음이 있을 수 있다 그랬지 안좋단 말은 안 했어요. 왜요? 라고 한다면 여기 두 개가 나왔잖아. 어 여기 두개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두개 나왔잖아. 중간에 안 좋은 일이 있다라는 거야. 어안 좋은 일이 있지만 결국은 좋은 쪽으로 가지 않겠냐. 방향이. 아니면 지금 현재 여러분이 이 상황에 있고 어, 있을 수도 있고 과거의 사람으로 인해서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봐요. 그럼 선생님 새로운 연애는 만날 수 있나요라고 본다면은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어, 누군가가 나오지 않겠는가 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군데요 라고 한다면은 이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처음에는 바르게이트를 갖다가 팍팍 치는게 아닌가 팍팍 치고 여러분들이 냉랭 할수 있고 쌀쌀 맞게 나올 수도 있어요 어, 그래서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마음 편을 갖다가 제대로 못할 수도 있어. 쌀쌀 맞게 나와서. 음, 뉴패가 들어오는 건 맞는 것 같아. 만약에 없다면은, 뉴패가 음, 들어오는 게 맞고,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뉴패에, 어, 속을 갖다 좀 새길 것 같은데? <웃음> <웃음> 어떻게요? 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마음이 롤러코스터야. 어, 머리가 복잡하고 막 이렇다. 왜 그러냐?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한번 마음을 주면 여,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여자들은 대체적으로 그래요. 어, 한번 마음을 주면은 이게 이 마음이 어, 내가 싫어진 게 아니라 상대방의 어떠한 잘못으로 이 마음을 갖다가 강제로 끊어낼 때 여러분들은 그 침체 늪에서 오래 가는 경우가 조금 많은 것 같아, 이 카드는. 음, 그리고 그 분노라는 거 있잖아요. 어, 마음의 분노를 갖다가 풀, 어, 그냥 뚜껑이 열리는 거지. 내 안의 뚜껑이 그냥, 어,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막, 어, 삐 소리내면서 막 열리는 거지. 그렇다 보니까, 이 사람도 진정 나를 사랑할 사람인지 아닌지, 여러분들이 이 사람한테, 이 사람의 애를 매기는 거 아닌가 싶어. 응,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뜨뜨미지근하게 있으니까, 이 사람이 그냥 마음 먹고 달려, 달려오는 것 같아. 음. 너 이리 와! 어. 그냥 아무 생각하지 말고, 나만 따라와! 그럴 수도 있어요. 나만 따라와!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여러분들은 망설이, 계속 망설인다! 라고 봐. 음. 근데 사람 어때요? 라고 본다면 나쁘진 않은데? 음. 그래도 저기, 뭐, 남자다워요. 괜찮아. 책임감도 있고, 책임감도 있고, 괜찮다! 라고 봐. 음. 그 세상에 단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단점만 보려 하지 말고 장점을 보려고 노력을 해봐라. 인연은 없는 게 아니에요. 어, 무슨 뜻이냐라고 한다면은 이 사람이 안 돼라고 기준을 너무 딱 정해놨기 때문에 안 되는 거지. 어, 이 저기 막그 내가 좋은 사람을 갖다 찾기보다는 내가 좋은 사람이 되는 쪽이 훨씬 더 빨라요. 어. 그 그러, 그러는 게 훨씬 시간 세이브도 되고 훨씬 빨라. 그런데도 그 사람이 저기 막 나쁜 사람이면 어떻게 해요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내 팔자가 거기까지인 갑지. 음. 근데 선생님 제 저는요 그래도 남자들이요 제태적으로 괜찮았어요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팔자에 남자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복을 믿어야지 어떡하고 있어? 음. 저기 막 사람은요 자기 복대로 인연이 들어와. 남자든 여자든. 음. 그러기 때문에 이 카드에서 알려주는 사람은 괜찮지 않겠는가. 좀 괜찮다라고 봐요. 음, 여러분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 그래. 노력도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마음이 닫혀있다라고 봐.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되겠냐라고 한다면은 그래도 이 사람하고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가는 게 아닌가. 어, 썸. 음. 막 이렇게 사귄다 라기보다는 그래도 이 사람을 갖다가 좀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은 두고 봐야겠다. 라고 썸을 탈 수도 있고. 저는 지금 썸 타는데요. 라고 하면은 사귈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 개 중에는 진짜 개 중에는 어... 뭐 결혼할 사람도 되지 않겠는가? 라는 거야. 어떻게 해요? 라고 한다면 중매해본 사람들 있잖아요. 소개 저, 저기 막 무슨 그 결혼정보 회사? 어, 그런 데서 만난 분들은 결혼을 전제로 만나잖아. 행복한 가정을 두고. 그러니까 그러고신 분들은 지금 고민이 많겠다라고 봐. 고민이 많겠고 어.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이걸 갖다 결혼 정보 업체를 갖다가 이걸 100% 믿기도 좀 그렇잖아요. 어. 그러니까 조금 사귀어 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요. 진짜 여러분들이 믿음을 주게 되면 확 믿지만, 그 전까지는 뭐, 사겼다고, 사겼다 사귀었다 헤어진다고 해서 크게 상처는 안 받지 싶어, 지금 상태도라면. 음, 왜 그러냐면, 여러분도, 이제는, 진짜가 아니면, 마음을 갖다가 깊이 주지 않겠다라고,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인드 컨트롤을 갖다가 할수 있기 때문에, 뭐, 사귄다고 뭐, 큰일 나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게 조정이 되는 게 아닐까? 음,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그걸 다 분별할 수 있는 판단력이 있다라고 카드에선 보여져요. 어, 그렇고 처음에는 좀 중간에는 좀안 좋았어요. 시작은 좋았어요. 시작은 좋고 이게 지금 흘러가는 거 보니까 뭐 개개인이 만난 거보다는 소개팅일 확률이 훨씬 더 높아. 소개를 받거나 결혼정보회사거나 아니면 아니면 뭐 어떠한 그 이쯤에 어플 많잖아요. 어, 그런 거에서 만났을 수도 있겠다라고 봐. 어디뭐뭐 서클 뭐 뭐뭐 예를 들어서 뭐 친구 따라 어디를 갔어. 어야 저기 우리 한잔하는데 너도 와서 여기 어 와, 너도 좀 올래 그랬는데 그냥 모르는 자리 딱 따라갔는데 거기서 좋은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어 우연하게 사람 만나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게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머리가 복잡할 수 있겠지만 괜찮결 결론으로 가서는 좋게 나왔거든요. 어, 결론으로 가서는 여러분들이 그래도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다라는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이건 좀 100%는 아니에요. 어, 100%는 아니니까 너무 신봉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그 에버러지 있잖아. 에버러지를 믿더라라는 거예요. 어, 그래서 내 에버러지는 이랬으니까, 아, 이 정도 되겠구나. 어, 내 에버러지는 이랬으니까 이 정도 되겠구나. 하고서 그걸로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을 가늠했으면 좋겠어.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요. 여기는 그래도 촉이 있어요. 음, 촉도 있고 음, 자기를 갖다가 조금 음, 자기 성찰을 갖다가 좀할줄 알고 그래요. 그런 걸로 봐가지고는 잘 헤쳐나갈 수 있고 이 달달한 캔디를 갖다가 홀라당 내 것으로 만들 수도 있다는 라 거예요. 여기는 달달한 연애사가 생길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네, 이번 카드 리딩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3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앞으로 내게 있을 달달한 일 달달한 일은 뭐가 있을까요? 음. 뭐 달달한 일이야 뭐가 있겠어? 음, 연애를 할 일이 생기거나 그렇겠지. 남녀지간에 남녀 달달한 일이 연애밖에 더 있겠어요? 음, 그렇다라고 봐요. 음. 여기는요. 연애를 갖다가 시작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할 수도 있어요. 어, 고민을 할 수도 있고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음. 여러분 기준에 이 사람이 마, 맞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다. 지금 현재 머리가 복잡하여 라고 할수도 있고, 저는요, 솔직히요, 사람이요, 그런 사람,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을 좋아할 수도 있어. 어떤 사람이면 조금, 음, 마음이 따뜻한 사람? 나를 편안하게, 어, 그냥 그, 그거 있잖아요. 그, 그, 아름목 같은 거? 어, 요즘은 아름목이 없지 다온도이어서 여러분들 아름목 모르는 사람 많어. 음. 뭐 바깥은 추운데 옛날에는 아름목이 있었고 아름목에다 이렇게 박 공기 이렇게 묻어두잖아요. 학교 갔다 오면 추울 때빡 뛰어들어서 아름목에 입을 덮어놓으면 손착넣고 너무너무 따뜻하잖아. 그런 사람들을 어, 그런 사람이 어, 찾고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거지. 음, 그런 사람을 찾고 있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음,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이 잘안 나타나지 않아요? 대체적으로 좀 깐깐하고 센 사람이 나오지 않나? 어, 왜 그런데요? 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그, 그 이성들의 눈에는 그좀 여성스러워 보이고 내 걸로 만들고 싶은 어, 그런 욕심이 생기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욕심이 있는 사람은 깐깐할 수밖에 없어. 어, 욕심이 없으니까 세워라 내어라지 욕심이 있으면 깐깐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욕심내 요, 여러분들이 욕심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주변에 꼬이는 사람은 성격이 조금 음, 자, 강할 수 있겠다 강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 망설임이 있을 수는 있겠네. 강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 사람의 말을 다 믿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여기 누가 생기는 것 같아요. 음, 여러분한테 다가온다라고 봐. 근데 여러분 그런 거 있어. 왜냐하면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다가올 때 여러분도 그 사람이 처음이지만 그 사람도 여러분이 처음이잖아. 어, 둘다 모음이 되는 건 마찬가지야. 나만 힘들고 아플 거다? 어, 나만 그 사람하고 어떠한 뭐 썸을 타는 게 부담스러울 거다? 그런 생각은 안 갖는 게 좋아요. 상대방도 그런 마음으로 다가와. 왜? 우리가 나이가 있잖아. 응. 어, 나이가 있는데 이게 설마 첫 번째 연애 얘기 있어요? 그건 아니지. 그니까 러그 사람도 어느 정도의 리스크는 갖고서 여러분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왜, 왜 그걸 갖고서 다가오냐? 라고 한다면 좋으니까. 음, 여기는요 여, 예, 연애사가 생길 수도 있어요 연애사가 생길 수도 있고 그런데 어, 연애사가 생기는 것까진 좋은데 음. 와 여기는 진짜 어쩌면 좋지 <웃음> 사사님 왜요라고 하는 거야? 동시에 두 사람이 여러분한테 대시할 수도 있어. 어, 둘이나 셋? 어, 그럴 수도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머리가 인기가 너무 많아도 머리가 아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 너무 이 사람 저 사람이 좋아하니까 이 사람 저 사람이 여러분한테 대시를 할수 있다라고 봐. 응. 어. 어, 너무 좋다. <웃음> 이거는 솔직히 연애 안 해도 좋은 거 아니에요? 행복한 고민인데. 선생님 저는 안해 볼게요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어이거 되게 행복한 고민이에요. 진짜 한 명도 안 들어온 사람이 열 얼마나 많은데 제가 이렇게 리딩을 하고 사람들 이렇게 사주를 보면은요 진짜 남자 1도 없고 여자 1도 없는 사람 너무 많아 근데 이렇게 떼거지로 들어온다는 거 이거 축복 아니에요? 레이닝맨인데 어? 레이닝맨인데 축복이지? 음 그, 이게 얼마나 좋아. 이게 여러분들이 도화가 만발하나보다. 어, 도화 만발이다. 라고 봐요. 이, 이, 이올 봄에, 그니까 개면연에 도화가 만발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기, 뭐, 한두 명이 아니다. 그니까 그런 거 있어요. 너무, 오 마이 갓. 막 들어오네. 그, 그런 게 있어. 왜냐하면은 이게 너무 인기가 많으면요. 거기서 어떤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인지 가릴 수가 없다라. 그거는 하나 단점이야. 그렇다고 또 이거 문어발식으로 다 사귀는 것도 여러분도 그건 또안 된다. <웃음> 이 문어발식으로 사귀는 것도 그것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문어발 아무나 하나? <웃음> 저기 얼굴에 철판이라도 깔아야지. 아니 그렇습니까? 철판 안 깔고 문어발 아무나 하나? 어,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다 싫어, 싫어, 싫어! 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다. 그런 느낌이 나요. 어, 근데 여기서, 어, 여기서 누구 하나는 나오지 않겠어요? 어, 선생님 나오나요? 라고 한다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 저기 막, 막 그런 거에서 막 삼각 관계, 사각 관계 막 얽히고 설키고 복잡할 수도 있어요. 복잡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어 짜증나 그럴 수도 있는데 어쩌면은 어, 누군가가 갑자기 갑툭튀, 어, 갑툭, 갑툭, 갑툭, 어 티를 하면 안 되죠. 어, 갑툭할 수 있겠다라고 봐요. 음. 그럼 어떻게 되나요? 어떤 인연인가요?라고 한다면 나쁜 인연 아니에요. 어, 여러분한테 좋은 인연이에요. 어, 여러분한테 귀인이 될 수도 있어요. 음, 그러니까 잘 봐. 어, 그게 누군데요?라고 한다면 글쎄 나도 모르지. <웃음> 근데 여러분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라고 한다면은요 이 마음이 가는 사람이 그 중에 하나가 있을 것이요. 음. 왜, 왜 그러냐면 그 중에 하나하고 여러분들이 소울이 맞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야. 그거는요,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본인이 그게 그 사람이 곁에 오면 찌릿찌릿 할 수가 있어. 찌릿찌릿, 전기가 찌릿찌릿, 어. 그게 인연이다라는 거야. 아니면은 그냥 마음이 편하던가. 어, 얼굴도 못생기고 배도 나왔는데 괜히 편한 사람이 있고요. 되게 잘생기고 막 이러는데 막 바늘방석인 사람이 있거든요. 생긴 거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포근한 사람이 누군가가 나올 것 같고 대화도 잘 되고 어 소울메이트가 나오는 것 소울메이트가 나올 수 있겠다 싶어 음 그러니까 좀잘봐 그게 언젠데 아이고 내가 카드부터 이게 돌아가서 아 미안 미안 미안 아 이게 잘 돌아가 음 글쎄 그게 언제쯤 나올까 어, 해봅시다 빠르면 5주 늦, 늦으면요? 5개월? 아. <웃음> 와, 선생님! 아, 소울메이트를 갖다가 그럼 뭐, 5일, 5일 만에 구할 생각이었어? 아우, 욕심도. 어. 소울, 소울메이트를 갔다 그때 구하려 그랬어? 어, 그건 욕심이지. 빠르면 5주. 어 저기, 막, 늦으면 언제? 어 5개월이다. 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는데요? 라고 한다면은, 이게 운이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바뀌잖아 아. 늦으면은, 여름 지나가고, 가을에 곡식이 이길 때쯤에, 어, 그때 소울메이트가 나타나지 않겠는가. 그때 나타나는 사람이 여러분들을 갖다가 아, 위해줄 확률이 예, 높아요. 음, 이 사람, 저 사람 다 들어와도, 다안 되고, 찬바람 불 때쯤이 아니겠는가. 그때는 여러분들이 결심을 하겠다 싶어요. 어, 이, 뭐야, 어. 결심을 하겠다. 왜 그러냐? 라고 한다면은 괜찮아. 음 일단은 사람이 대화가 되고 마음이 통한다는 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생긴 거를 떠나서 폭신한 사람이겠다. 어, 마음이 폭신하든 진짜 배가 폭신하든 <웃음> 어 선생님 저배 나온 거 되게 싫어요. 라고 하는데 배 나와도 귀여울 거예요. 어 여기서 폭신하다는 거는 저게 귀엽다라고 그러잖아. 어배 배가 나와도 아 이씨 내가 이게 뭐 어떻게 된 거야? 배가 나와도 뭐 폭신하고 귀엽겠다라는 거지. 여러분들하고 잘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음, 그 사람하고는 어떻게 되는데요? 어떻게 되긴 어떻게 돼? 골치 아픈 것들이. 있... 여러분들이 그때까지 이뭐 저기 막 머리 아픈 일 되게 많잖아. 지금도 어, 지금도 머리 아픈 일 되게 많다라고 생각해. 어, 구설도 있고 시비도 있고 아 피곤해 죽겠다라고 하는데 그때쯤 내그 저기 막 어느 순간이 오면.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관심을 보일 수가 있어요. 관심을 볼수 있는데 이 썸이란 게 그래. 여기는요. 이게 후다닥 후다닥 되지는 않아. 서서히 가랑비에 옷이 젖듯 이 사람도 여러분한테 좀 조심스럽게 다가올 수 있겠다라는 거지. 그리고 저기 막 확신이 섰을 때는 그때는 그 매, 매, 매처럼 매매그 매가 시속 몇으로 그 지상에 있는 쥐를 잡는 줄 아세요? 어마어마한 속도로 내려 꽂혀요. 그런 것처럼, 처음에는, 어, 여러분들의 그, 상태, 이 사람이 나한테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막, 이런 걸 갖다가, 여러 차례 확인을 할 거야. 신중한 사람이라. 어, 확인하지만, 정작, 어, 진짜, 이때다 싶으면은, 이때다 싶으면은, 진짜, 매처럼 날아와갖고, 여러분을 갖다가 팍! 안아줄 거니까, 응. 어. 기운 내시다. 라는 거예요. 음. 선생님, 너무 좋게 말씀하시네요. 라고 한다면은, 말이 씨가 된다 그랬어. 믿는 대로 되는 거야, 믿는 대로. 음. 옛 말에, 아, 공자님이 말씀하시길. 음. 큰 부자는 하늘이 내지만, 적은 부자는 노력으로 된다 그랬거든요. 인연도 마찬가지예요. 인연도 내가 생각하기에 따라서 바뀐다라는 거야. 내가 원하는, 나는 이런 사람을 원해라고 하면 그런 사람만 눈에 들어온다라는 거지. 음. 저기, 마, 그러니까 절대 포기하지 말고 소울메이트가 들어올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을 갖고서 포기하지 말아라. 왜? 저기, 마, 기다림은 쓰나, 어, 열매는 달 것이다. 라는 거지. 쓰면 쓸수록 열매에 달기는, 당도는 그치. 당뇨가 올 수도 있어요. 너무 달아서. <웃음> <웃음> 어아재 개그 <웃음> 어,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이 사람은요 그럴 수 있어 처음 만날 그이 사람하고 있으면은요 그냥 소꿉놀이 하는 그런 느낌 음, 소꿉놀이 하고 좀 순수 내가 순수해지는 느낌 내가 소울메이트라 그랬잖아 어, 소꿉놀이 하고 순수해지는 느낌이다 나이와 상관없이 원래 사랑은 유치한 거래요 어, 이 사람이 어, 그이 사람이 조금.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 자기 기반이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고 있을 때는 그뭐 뭐지? 티네이저? 뭐 20대 초반이 된 것처럼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야. 음, 그러니까 달내 앞으로 있을 달달한 일이지. 만약에 그렇게 하면 그게 달달한 일이겠어요. 씁쓸한 일이지. 아무튼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부창부수다. 음, 여러분들도 아주 아쉽나? 여러분들도 적극적이 돼가지고 처음에는 여러분이 막 누가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어떤 사람인지 몰라서 막 어쩌고저쩌고 방황하는 시간도 있겠고 어 머리 아픈 시간도 있겠고 다 꺼져 어쩌고저쩌고 어할 수도 있겠지만 어 결국에는 어 여러분들이 이 사람하고 좋은 시간을 맞이할 수 있겠지 않겠는가 장애물 같은 거 있어도 어 능히 극복할 수 있겠다. 장애물 같은 거를 극복하고서 이 사람하고 가까운데 뭐 리조트나 이런 데 가서 여행을 갈 수도 있어요 음 여행 갈수 있다 여행 갈수 있는 운이 들어왔다 라고 봐요 그게 언젠데요 내가 아까 그랬잖아 설마 이게 5일안에일어날까 싶었잖아 빠르면 5주 늦으면 5개월 이라고 그랬어요 예뭐 다야 그렇겠습니까 어, 이거 뽑는 사람이 몇인데 그렇지만 힘든 시간을 다 뒤로 하고 둘이 진짜 좋은 날을 음, 갖다가 맞이할 수 있는 순간이 다가오겠다라는 거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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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달한 일이 생길 것 같은데요? 라고 한다면, 그게 뭔데요? 라고 한다면, <웃음>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다가오려고 한다. 그 사람은 여러분을 갖다가, 어, 한번, 음, 놀아보자,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음, 그냥, 저기, 막, 신중한 마음으로, 어,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수 있겠다, 라고 봐요. 음. 그럼 그 사람이 다가오면 어떻게 되는데요? 라고 한다면 아마 이 사람이 경제적으로 좀능력 있는 사람이 아닌가 싶어 음, 굉장히 능력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의 어떤 근심, 걱정, 고단함 이런 것들을 한 방에 날려줄 사람이 아니겠는가 다는 아니에요 어, 이 카드를 갖다가 몇 명이 뭐, 500명이 봤다, 1000명이 봤다 어, 만 명이 봤다 그러면 뭐다만명다 그런 건 아니고 그래도 여러분들의 어려움이나 형 어, 저기 뭐 고단함 같, 같은 것이 있다면 은이 사람으로 인해서 편해질 수 있겠다라는 거지 음 네, 그, 카드상에는요, 꽤 그래도 능력이 있는 사람이고, 실속 있는 사람이다. 라고 알려줘요. 실속 있는 사람이고, 누군가가 다가오겠다. 그럼 이 사람은 나하고 뭐 하자는 건가요? 라고 한다면 뭐 하긴 뭐 해. 여러분하고, 저기, 막 그, 놀아볼 심사는 아니에요. 음, 놀아볼 심사는 아니뭐면 뭐 정식, 정식으로, 어, 정식으로 사귀고 싶은 사람? 음. 그뭐 결혼하고 대중에는 결혼하고 싶은 사람일 수도 있고 결혼할 상대를 찾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렇다라는 거야. 이거 카드 본 사람이 결혼 정년기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돌싱인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요즘에 돌싱도 결혼 잘안 하잖아. 어, 왜 그러냐면은 그 자녀가 있기 때문에. 결혼을 잘안 하고 연애만 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만약에 돌싱일 경우여도, 연애만 한다 그래도, 이게 그냥 숨겨놓고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는 그런 연애는 아니지 싶어. 공식적으로, 어, 내 여자, 내 남자, 이런 관계를 갖다가 상대방이 원하는 게 아닌가. 어, 그래서 여러분들 뭐 힘들고 어쩌고 저쩌고 하신 분들 있다면은, 그게, 그그 그 사람을 만나서 어저 어, 마음에 어떠한 그 힘든 어려운 고난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육체가 힘든 걸 갖다가 힘들다고 하지 않잖아. 마음이 힘든 게 그게 진짜로 힘든 거잖아. 음,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갖다가 싹 날려 주는 게 아닌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과거에는 힘들고 그 자책? 어, 해서, 뭐, 더 해서 무엇하리요? 하는 어떠한 상실감이나 무기력함에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이제는 그 사람을 만남으로 시작해가지고, 어, 내 인생에 활력이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어. 근데 처음부터 그러냐? 그건 아니지. 어, 왜 그런데요? 라고 한다면은, 어, 여기서는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우리가 이 나이쯤 되면은 한 번쯤은 다 상처라는 걸 갖다 한두 번은 겪잖아. 어, 상처를 갖다가 한두 번을 겪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정말 나를 갖다가 사랑해 줄 사람인가? 어. 나를 사랑해줄 사람이고, 내 상처를 갖다가 다 잊게 해줄 사람인가? 어, 그리고 내가 이렇게, 어떤 분은 그러신 분도 있어. 내가 이렇게 흠이 있는데 이 사람이 좋아할까? 그런 거 있잖아요. 어, 내가 애가 있는데, 내가 흠이 있는데, 그런 거 생각할 필요 없다라고 봐. 왜 그런데요? 라고 한다면,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어. 지가, 지가 좋으면 가는 거야. 음.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하지 마요 내가 흠이 있는데 이래도 되나 그런 거 생각하지 마 내가 이 사람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할 새 그런 거왜 고민 고민해 그런 거 그럼 고민거리도 안돼 지가 좋대잖아 응 음. 당사자가 좋다는데 그게 무슨 물론 그런 것도 있어요 당사자가 좋다 그래도 가족들이 싫다 그래가지고서 어 저기 막 스트레스 받고 눈치 어 내가 왜 이런 눈치를 봐야 되나 그럴 수도 있어요 어 그렇지만 그 당사자가 확고하고 어이 사람이 나만을 갖다가 어 나의 그 뭐지 바람막이가 되어준다면 그래도 믿고 한번 가볼 만하지 않나 음난 그렇게 생각하는데. 세상에 완벽한 어 완벽한 커플은 없어 난 그렇게 생각해 완벽한 흠이 있으면 좀 어때 어뭐 세상에 흠없는 사람이 어딨어 어, 다 있지 어, 그런 사람 없다 라고 봐야 그걸 갖다가 다카이 카바, 사람이 카바해 준다 라고 한다면은 뭐 가는 거지 여, 어쩌면은 이 사람이 카바해 준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싫다 그럴 수 있어요 그 자격지신 같은 거지 뭐 음, 너무, 왜 나한테 이렇게, 이런 사람이 다가오냐 싶어서 지레진장 물러난다라는 거야. 그럴, 그럴 필요 없다라는 거왜 지레진장 물러나냐라는 거야. 싸워보지도 않고. 음? 아니 최선을 다했는데도 안 되는 거는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왜 해보지도 않고 어 이럴까 저럴까 뭐 생각만 잔뜩하고 뭐 그러다가 그냥 혼자서 그냥 의기소침해 갖고 발을 갖다 씨 빼냐고 그러지 말라라는 거야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이 사람이 여러분을 갖다가 좋아하고 있는 마음이 많고 여러분을 갖다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계속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자신감이 없다라는 거지 근데. 내가 자신감이 없어요 너무 잘났어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라고 할 수도 있어 그런게 어딨어 음, 감은 가는거지 아니 그렇습니까 음개 중에는 제외일 수도 있어요 음 근데 만약에 제외가 아니다 라고 한다면은 그런거지 그냥 여러분은 이 사람이 어, 여러분이 갈등을 하는건 그런거야 이 사람이 너무 따, 이 사람의 따뜻함 음 그냥 고향 오빠 같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어. 정든님 같고 음, 뉴팬데도 불구하고 믿음직스럽고 내가 어 마음을 의지할 수 있고 막 그런데 어 너무 기운다? 어, 뭐 그런 거 있잖아 레벨의 차이가 난다? 뭐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망설일 수도 있다라는 거야 나는 그러지 말라라는 거야 선생님 헤어지면 뭐 마음 아프잖아요 라고 하면 뭐 아, 지금 헤어지나. 어, 그때 가서 헤어지나. 그래도 사, 막 좋아하는 사람하고 한번원 없이 사귀어보다가, 어, 헤어지는 게 낫지 않나? 난 그렇게 생각하는데, 뭐 하라 그래? 뭐 하라 지레진다. 안 헤어질 수도 있잖아. 응. 어, 여긴 구패일 수도 있어요. 어, 재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음. 난 그렇게 생각해.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 근데 재회여도요, 그냥, 그뭐 양다리 제외 이런 거보다는 가정 그그 뭐지 레벨의 차이가 난, 난 경우가 조금 더 많고 진짜 양다리였을 수도 있고 그런 제외고 만약에 제외도 아니고 뉴페이어라고 한다면은 조금 기울기가 있는 게 아닌가. 어, 나는 내가 벌어서 먹고 살아야 하는데, 이 사람은 이미 재산이 있다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가, 기가 죽어서 지레진작으로 물러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음. 그래도 한번, 여, 뭐, 뭐, 일장일단이 있어. 그러다가 4시간 다 허비하고 좋은 날다 가면 어떡해요? 라고 하면은. 글쎄. 여러분들이 이 사람한테 마음이 키우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만약에 이런 사람이 나타나게 되면 내 인생에 달달한 일이라그랬잖아요 앞으로 있을 달달한 일. 이 사람을 내려놓는 게 쉬울까요? 음? 그럴까 여러분도 어떻게 할지 몰라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음. 이 사람하고 같이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여기서 물러나야 되는 건지 내가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때 가면은 음. 근데 그러지 말라 라고 해주고 싶어 음. 왜 그러냐 라고 하면 그럴 필요가 없다 라는 거지 뭐하라 그렇게 어, 지뢰 짐작으로 그렇게 하냐라는 거예요. 고민할 필요 있다 없다? 어, 고민할 필요 없다. 어, 그리고 여러분들이 꿀리는 것 하나도 없다라고 봐. 굳이 그렇게 저기 하지 말아라 라는 거지. 음, 여러분들은 계속 망설이는구나. 이 사람이 나타나는데도. 어, 어쩌면 이게 이 사람이 하고 키, 저기 막 그 처지가 기울어서라기보다도 재회인 경우에는 망설일 수 있지. 재회라면 어, 망설일 수 있겠다. 음. 어떻게 어떻게 하실 건데 그래서 어, 여기 운명의 수라받기도 나오고 막 그랬는데 음. 어떻게 쓰면 좋겠냐 앞으로는 어떻게 쓰면 좋은 방향인지 그 카드를 뽑을 거예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이 고민을 했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약에 이 사람이랑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어, 아직 뭐예요? 될게 되면은 빨리 된다라고 나오는데, 음, 그냥 장애물 같은 거다 뛰어넘을 수도 있어요. 되게 되면, 음, 그러니까 일단은 만약에 좋은 사람이 나오면은요, 어, 좋은 사람이 나오면 그냥 믿고 따라가 봐요. 음, 여러분이 뭐 지레짐작하고 그럴 필요 없다라는 걸 맡겨봐, 맡겼는데 안 되면. 그거는 최선을 다하는데 안 되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근데, 저기, 막, 지레짐작으로 그러지는 말아라. 어, 여러분들이 지레짐작을 하고서 그냥 포기할 수도 있어. 이, 이, 이 좋은 기회를. 음, 좋은 기회인데도 여러분들이 포기할 수 있겠다라고 보여져요. 어, 맞아. 어,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주변에서 여러분, 다가못 살게 굴던지 헤어지라고 하던지 아니면 여러분이 지레 겁먹고 헤어지든지 음 그럴 수 있다라는 거지. 음. 주변에서 그냥 자기네들은 그 그런 거 있잖아요. 꼴에 꼴에 어, 막 그러는 거 있잖아. 어. 참견하고 드는 거. 저기 뭐막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데 신경 쓰지 말라 그러고 싶네? 어, 왜요? 라고 한다면은, 그 사람, 그, 그 사람을 믿고 가봐라, 라는 거야. 어, 그 사람을 믿고 가봐라. 그 사람이 확고하다면 믿고 갈 필요는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야. 한번 가보지도 않고 뭐하러 뒤로 물러나? 그리고 재해라고 한다면은, 만약에 이게 재해라고 한다면, 음, 한바탕 싸울 것 같아. <웃음> 예, 한바탕 싸우고 그 사람이 뺀질되기도 뺀질되겠지만 어, 헤어진다. 글쎄, 이거 카드 몇개 조금 더 뽑아봐야 되겠는데 만약에 제라고 한다면 왜 그런데요?라고 한다면 이게 싸우고 헤어진다라는 소리가 안 나와. 어, 이렇게 싸우고서 왜냐면 싸우고 나면 또 스트레스가 풀리거든요. 그래서 또 스트레스 풀고 나서 다시 만날 수도 있거든. 응. 음, 오히려 터질 게 터졌다라고 하니까 속이 시원하잖아. 하나의 근심 걱정은 해소가 된 거잖아. 어, 그렇다라고 봐요. 근심 걱정이 하나가 해소가 된거기 때문에 어쩌면 여기는 재회도 가능한 게 아닌가 싶어. 재회는 어, 안 된다. 역시 니네은 그렇구나. 음, 어디 봅시다. 몇 개만 더 뽑읍시다. 몇 개만 더 뽑읍시다. 여기는 재회라도 마음, 마음이 남아 있어. 재회라도 어, 마음이 남아 있고. 음, 여기는 만약에 재해를 한다, 그러면은요, 여러분들이 그걸 갖다가 내가 충분히, 어, 충분히 이끌, 이끌어 갈수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음, 재해라면. 어. 근 어, 왜 그러냐 하면, 이 사람의 행동이 조금 실망스럽긴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어, 저기, 뭐, 여기는요, 재해라고 한다 그래도 쉽게는 안 끝나요. 결정을 못 내려. 왜 그러냐라고 하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런 거 있거든. 내가 힘들긴 해도 내가 충분히 얘를 갖다가 핸들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정을 못 내리고 지질하게 밀수 있겠다. 여러분들 그리고 만약에 이게 재해라 재해가 아니다라고 하더라도요. 이 사람하고 쉽게는 못 헤어져요.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은 여러분들이 이 사람에 대한 마음이 있어. 음, 마음이 있고. 만약에, 저 선생님, 저 지금 그 상태인데요, 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 어, 근데 여기하고는 못 헤어져요, 쉽게는. 왜,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소울메이트, 약간, 어, 그, 인연이, 어, 인연이 그렇게 쉽게 끊어질 인연은 아니에요. 이 사람이 여러분을 갖다가 굉장히 좋아할 수 있어. 그러니까 어, 어떠한 역경이 불더라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아라고 할 수가 있어요. 주변에서 막 이상한 개소리들 팍 들어올 수도 있어. 어. 그남 그러니까 잘되는 거 배아파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어. 그렇지만 이 사람이 포기하지 않지 포기하지 않는 게 아닌가 싶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이 사람 재해가 아니라면 이 사람 나오면은요 그냥. 이 사람이 하는 대로 두세요. 주, 주변 왜냐하면 남이 내 인생 대신 사는 거 아니잖아. 내 인생 내가 사는 거잖아. 응, 어. 내 인생 내가 사는 거잖아. 그리고 내 남자가 나만 바라보는데 주변에 문제 있으면 개무시하면 되지. <웃음> 아예 아니, 개무사는게 아니라 이런서 부당한 대접 받으면 그냥 여러분들 소리 내세요 안 그러면은 뭐이 사람한테 자기야 내가 오늘 이런 소리 들었어 자기가 좀 해결해주면 안 돼? 하면 어, 뭐야 이것들이 샤샤샤샤샤 할수도 있지 않겠는가? <웃음> 아이 그거는 이제 그냥 하는 소리고 그냥 이 사람한테 맡겨보라라는 거야 정말 이 사람이 좋다면 이 사람이 쉽게 여러분을 안내려놓을것 같아서. 음 좋겠네 어, 나는 그런 것도 믿음직스럽지 않아요 역경이 불어와도 나를 내려놓지 않는다라는 거 아무튼 여러분이 앞으로 있을 달달한 일을 갖다가 어, 여러분들하고 너무 조건이 안 맞는다고 해서 그 저기만 뭐 내려놓고 그러지 말라 믿고 가보라라는 거야. 뭐 다야 그렇겠습니까? 안 맞을 수도 있어. 암튼 이 사람이 여러분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다어 감싸줄 수 있어요. 어 그렇게 믿고서 가보자고 우리. 네 4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